안녕하세요. 현재 다양하게 또 전화가 오는데 기존에 통화를 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셨고 그리고 번호조차도 제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번호가 저장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저하고 뭐 통화를 처음 해보는 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얘기를 해서 물어보죠. 현재 바닥이 아닌가요? 뭐 아무튼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분. 현재 저는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2006년, 2005년 마찬가지 2005년도부터 실제 계속해서 아파트 금액이 하락한다고 얘기가 나오다가 2006년도에 미분양 사상 최고치라는 뉴스들이 대대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쏟아지고 입주 아파트가 쏟아진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2007년도에 뭐 반짝 거래가 일부 좀 되었다가 다시 찬바람이라고 하는게 이때도 마찬가지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극기야 200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11만 가구를 도파했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현재 지금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 시절보다 현 시점이 가장 더 힘든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뉴스를 가지고 이때는 또 IMF가 지나서 별로 상황이 좋지 못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까라고 역으로 대묻는다면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에는 투기와 투자를 했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고 전 국민이 투기 세력이 되지도 않았고 아파트에 큰 관심이 없었고 실수자 위주로 어느 정도 좀 돌아가면서 투자를 했던 시절에 단지 미분양이 많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규제가 완화되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현재 1월에서 3월까지 달 1위가 서대구 영무예담입니다 그럼 성무예다 자체가 그만큼 인기가 있어서 거래가 많이 되었을까요? 뭐 그것도 의문입니다. 청라일서는 제가 어느 정도 뭐 전화는 좀 받았지만 그렇다고 청라일서 자체가 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거래가 많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다사양 금호올림센터를이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많이 희망했던 아파트였을까요? 월배 2차 에파크 마찬가지 동일한 우리의 희망하는 아파트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위를 기록한 에모로스케어 이스트 마찬가지 엄청나게 매물이 많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실제 서대구 KTX 영무에다 이런 것을 뭐 아파트를 뭐 구입해달라, 뭐 구입하고 싶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고 청라일서 일부 얘기를 좀 들어봤고 다사여 올림센터를 마찬가지 뭐 굳이 여기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전화는 단한 통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월체 2차 아이파크 마찬가지 예전에 버스 대절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갭 투자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려있었고 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죠. 그리고 동대구 해물어, 이스트 같은 경우도 엄청난 세대수에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세대구역 반도 유보라 마찬가지. 제가 이때까지 단한 건도 반도 유보라를 저렴하게 나오면 구입하고 싶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1위부터 뭐 10위까지 평균적으로 크게 인기가 있던 아파트는 아닌데 단지 일부 좀 저렴했을까요? 2, 3억에, 3, 4억에.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금액의 저렴한 아파트였다면 또 생각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1리를 기록할 만큼의 많은 건수의 아파트가 매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어플 때문에 알고 있지 제가 전화를 받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선호도가 있었던 아파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아파트를 또 누가 구입을 했을까요? 물론 세대수가 1400세대에 엄청난 세대수는 맞습니다. 그리고 34층에 조금 높은 아파트에 청수인근도 맞고 마찬가지 건설사는 영무토건이라고 해서 일군 브랜드 업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859, 전세 752, 물론 여기서 동일 매물을 묻게 되면 은 269, 238, 절대 아직까지 나와 있는 매물이 적은 매물의 수량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많이 팔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구입을 했을까요?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7500, 마이너스 3000, 3200, 그리고 마이너스 6000에서 5000 다양하게 마이너스 P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3평 A타의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많이 상승하지도 않았지만 많이 하락하지도 않았어요. 24평 마찬가지 예전 거래 금액이 2억 6천에서 최고가 3억 6천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바닥에서 2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근자에 다시 2억 7천 9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3평 a 타입 마찬가지 예전 거래 금액이 3억 4천에서 최고가 5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려온 금액은 3억 2천까지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서 근자에 4억 250까지 거래가 되었고 33평 b 타입 마찬가지 최고가 5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 예전 최하 금액은 3억 4천. 그리고 근자의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래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매매건이 269건에 전세가 238건. 대부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팔지 못하면 전세라도 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전세도 안 나아진다면 그냥 월세라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누군가에서는 꼭대기층에서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구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그 돈을 가지고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한번 투자하겠다고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고 꼭대기에서 아파트를 팔았는 사람들 손해를 보고 있고 다시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일부 구입을 했는 분들 소위 말해서 위기 세력들은 꼭대기에서 다 팔고 돈을 챙겨 나갔고 거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나마 좀 저렴하게 살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또 구입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결국은 다시 여기서 물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식과 경험이 없는 분들,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2년 전에 벌써 투자를 다 끝내고 뒷전에서 물려나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자화성이 안타깝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거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 저에게 전화 오는 분들은 현재가 바닥이지 않을까 사야 되지 않을까 기존의 50% 60% 최고가 대비 거래되는 금액들을 죽지 못해서 안타까움에 저한테 다시 전화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계속에서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면서 10만 가구, 11만 가구 예전보다 공급이 더 많은 현 입장에서 더 많은 미분양이 쏟아지고 결국은 그 미분양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입주를 하는 상황에서 입주가 되지 않거나 분양이 되지 않는 상황. 그때 정말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바닥이 정말 마지막 바닥일지도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저나 마찬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금매물들이 대부분 소진될 것이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 소진되지 않을까 그리고 2년에서 3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적어도 5년 이상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매물은 요분년도나 내년 초에 일부 어느 정도 소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은 미분양 아파트들이 악성 미분양으로 변하지 않았다. 소위 말해서 건축이 다 되지 않은 미분양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다. 그때 또한 번에 모든 아파트들이 할인 분양을 한다면 내가 구입한 아파트가 다시 고점은 아니더라도 중점에서 구입했는 게아닌가 그리고 바닥에서 구입했는 게 아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차피 일반인들이 지식이나 정보가 없이 경험이 없이 가장 좋은 매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길 줄 몰라도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지를지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이 모든 것은 맞는 내용들이 아니라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경제학 교수처럼 금리나 경제적인 걸 바탕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패턴처럼 흘러가는 동향은 매우 유사합니다. 며칠 전에는 나이가 70세가 가까이 되는 분,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본 분, 그리고 아파트를 줍는다는 표현을 하는 분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엄청난 지식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투자를 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통화를 해보지만은 결국은 이런 상승장도 사실 처음인 분들이 많지만은 하락장을 느껴본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락장을 느꼈지만은 실제 투자를 해본 분들도 많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경험하고 실제 몸소 움직이면서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얘기해보시고 전재산이 1억이다 2억이다. 갭투자만큼 가성비가 좋은 투자는 없습니다. 몇천만원으로 몇억을 벌수 있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진실을 얘기해 줄수 있는 지인들을 사겨라. 적어도 하락장과 상승장을 대부분 경험해 본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